이 그거 먹습니다야시대의 사기 키가 나온 거보면 좋겠다. 아 그래요. 아,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루데우스 이제 원작에서 이제 루디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 일마를 아 지금 어느 정도 좀 키워줬어요. 이렇게 요렇게 예쁘게 좀 맞춰주고 있고요. 맹회 세팅을 해줬고, 아 옷장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이벤트때문에 이벤트를 다 하면 결국 받게 될겁니다 투급은 더 올라갈 수 있겠고 선물도 만들어 준 상태고요 이 필은 4렙 정도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길수에 들어갑니다 어, 인간대 기존의 인간대 어, 야 이거 약간 그림이 묘한데 그지 일마가 이제 그 먹고 뭘 받아야 세진다던데 그뭐고 어, 사람이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 하면서 지금 마력구 하나 생겼지. 마력구 하나 생겼고, 투투투투투 한번 찌르면서, 꽝! 27만 나오고 마력구 하나 생겼고, 쓰면서 마력구 하나 더 생겼고, 17만 6천! 마력구 풀로 다섯 개다 채우고 쏜거 아닙니다. 마력구 세개 상태에서 싼 거거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개성을 이제 이해를 해보면, 얘가 이제 인간 아군으로 인간덱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개성이 발동이 됐고 어 개, 개성이 뭐, 뭐였노 인간 한 명당 아, 잠깐만 읽어볼게 읽어보자 인간 한 명당 자신의 기본적 10%가 30% 증가 그 다음에 마력구가 3개일 때니까 주피 60% 이렇게 된 거야 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갑니다 마력구 3개 상태에서 던지는 거거든 이러면 그지? 맞나? 마력구 3개 아, 아니다 써버려 아니, 두 개가 두... 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 개. 한개 상태에서 때린 거지, 이렇게 되면. 이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제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가 스킬 쓸때 기존에 갖고 있던 마력구를 다 써버려. 이게 문제야. 그래서 전체기 쓰고 다니기 쓰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이렇게. 마력구 다섯 개도 보자고, 오케이. 기다려보세요. 그 마력구 다섯 개짜리도 곧 한번 제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견디지. 우리 견딘다. 봐봐. 견딘다. 우와 켜졌다. 여기는 우리 인간이 깨지는데? 어, 우리도 수십 볼게요, 그러면. 어, 아니, 이걸로도 잡아질 것 같은데. 지금 피가 좀 깎여가지고. 어? 확실히 죽이자, 어. 확실히 죽이자. 왠지 못 죽일 것 같아, 약간. 자, 자 확실히 죽일게요, 확실히. 정말 곤란해진다. 피 체험이 곤란해진네피 풀피 되면 곤란해진다 <웃음> 약간의 긴장감이 있네. 어, 야, 자, 야, 요, 요 정도. 야, 지금. 야, 씨, 야, 야. 약간의 긴장감이 네. 있는 정도다, 캐릭터가. 알겠지? 네. 어. 네. 자, 이거 차단 당하였습니다. 차단 당한 거예요 차단 네. 당했는데, 18만. 오케이? 어 이거 쎕니다 이거 피 없는 상태에서 날로오는 프로미너스 어이구 두장 죽었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자 그러면서 형님 퇴근하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웃음> <웃음> 일단 재미는 있네 아 제, 제야 일단 잠깐만 있어봐 우리 다섯개짜리 한번 보자 알았지? 다음방 갑니다 자 가보자 어 마신댁이야 근데 어 무섭다 정말 대상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일단 첫 턴에 아첫 어, 턴부터 너무 시, 날뛰지 말고, 가볍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제 터렁 붙여. 아, 잠깐만. 순서가 틀렸어. 순서가 틀렸어. 이러면. 아, 저 먼저 저거 회불 걸고, 그 다음에 아서가 써야 마력구를 싸울 수가 있네. 어, 어? 어? 아니네? 마력구 왜안 없어졌어? 단일기 쓸데 없어지는 거야, 마력구가? 아, 전체기는 마력구 안 사라져요?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전체기는 마력구가 안 사라진다. 아 전체기는 안 사라진다.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꽤 괜찮은데? 그러면 하기가 좀 괜찮은데 이래저래? 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 아싸가 견뎌주고 자 봐봐 어떻게 되냐면 쟤 죽어 그치 죽었제? 그럼 마력군 4개 5개 5개에서 1성 갑니다 한번 보자 이게 이게, 이게 중요하아 역속이다 아 역속이다 역속인게 조금 아쉽고요 역속인게 좀 아쉽다 그래도 역속이지만 한번 봅시다 5개 역속 1성 3 2만 야, 어때? 이거, 이거, 이거 어떤데? 그러고 보니까, 4개일 때 써도 된다. 맞지 4개일 때 써도, 쓸때 5개 되고, 그 다음 들어가거든. 야,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면,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거 그냥, 그냥 던져볼게. 그러면, 하나, 두 3개일 때 나가는 거거든. 3개일 때. 세개일 때. 자, 아서가, 픽! 빙신질 한번 하고, 3개일 때, 이성입니다. 그렇게... 빡! 그렇게... 21만. 3개일 어, 때는, 22만. 다섯 개 확실히 세긴 세네. 다섯 개 치확 증가도 있어가지고. 치확이 5 0 정도 증가되니까. 어. 어, 내 느낌엔 어떤 지금 느낌 들었냐면, 지금 이 덱이 여기에 톱록시 써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덱도 사... 꽤 무섭거든요. 톱록시 쓴거도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얘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얘가.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되면 3개. 다음 턴에는 4개, 4개에서 쓰면 돼. 4개에서, 4개에서 다니 쓰면 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멜 같은 느낌인데, 연멜은연맬은 맞거나, 지가 쓰거나 해서 이게 없어지고 나가는 거고, 얘는 우리 아군이 쓰다가 지가 갑자기 티 나가는 느낌이야. 아, 야, 이게 느낌 또 다르다. 야, 이 재밌는데? 캐릭터가 좀 약간 느낌이 좀 달라. 약간 재미가 있어. 막패가 지금 망했잖아. 이렇게 망해도, 일단 4개잖아. 벌써 4개지? 4개지? 근데 지금 타겟팅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게요 아, 이렇게 할게. 지금 이 순서가 다니기 먼저 써도 발동은 되거든 근데 저 옆에 좀때리보면서 좀 회불, 회불 시켜놓고 회불 시켜놓고 저 선생님 때려볼게 회불 시켜놓고 자 간다 빡 20만? 아, 이거 왜 20만이고 치명 안 터졌지 치명 안 터지고 역속이었고 자세 잡은 상태였고 찬드라 형님 자세 잡으면 겁나 단단하잖아 못 죽이잖아 도치명 역속 찬드라 자세 근데 20만이다 일성으로 때리는데 괜찮지? 저저 저 찬들은 쉽게 못 죽인다. 진짜 자세 잡은 거 상당한데? 야 이거 덱톱록식 쓰는 인간덱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자니는 염매라니는 어걸려서 죽으라. 나는 이걸 거주 수실 거주 테니까. 뭐뭐뭐뭐뭐 죽이자. 콩스 콩. 이거 맛있는데? 어 이거 꽤꽤꽤꽤꽤 괜찮아. 지금 이제 이 캐릭터의 재미를 조금 알것 같다. 조금. 으스. 자, 어또 인간 딩을 만났거든요. 이렇게. 아, 또 아까처럼 일단 요렇게 스타트. 자, 한수시 보자. 두두두두두 못 주겠다. 죽인나? 쾅. 오케이. 아 어, 감염기 메리트 크다. 어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감염기를 하나 써놓는게 어, 상대 입장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진짜. 뭐 차, 저, 뭐, 근타르크 회복 이런 게안 되니까. 그리고 때리면서 흡혈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얼팀 형님 바로 뽑힐걸, 이걸로. 이걸로 뽑힐 것 같은데? 하자 하지, 괜찮을 것 같아. 요, 요런 느낌 괜찮을 것 같아, 지금. 황하고, 자, 다섯 개된 상태에서 빡! 24만, 24만. 다섯 개, 24만. 24만. 아, 30만이면 되게 잘 나온 건데? 1성, 24만. 아까 30만이 이성이었나 지금 1성, 24만이면 되게 괜찮은 거지. 아, 맞네. 방금 이성으로 만들어 던졌으면 그림 더잘 나왔겠다. 보자. 지금도 한번 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3개, 세개의이성세개의성 이성 되네. 이렇게 하면. 어, 오케이. 아, 더센 딜을 구경할 수있었겠네 자, 3개짜리 꽝. 27만. 미칩 붙다니까? 자, 지금 이제 좀 더, 좀더 이제 진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근타르 저격이 크다. 아무래도 근타르를 이걸로 한번 바보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 댁에 감염기를 줬다. 이게 되게 큰것 같아요. 근데 얘가 감염기만 했고 딜이 약했으면 그래도 안 쓰일 텐데 어 딜까지 좋으니까 페달을 한번 쑤시놓으면 그 다음번에 지금 재생률도 좋고 막 어? 근타르도 들어있고 막 이럴 텐데 안 된다 피가 안 찬다 여기서 안 죽어도 다음번에 페다는 죽게 돼 있다 피를 못 채우니까 끝났잖아 이런 페다가 그치? 이 페달 어떻게 살릴 거야? 이게 되게 큰거 같아요 인간 덱인데 상대의 근타르를 무마 시켜놓고 시작할 수 있는 인간 덱이 나왔다. 아, 이번에는 5개의 이성짜리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해도 지금 4개고 5개의 이성 되는 거 맞죠? 5개의 이성으로 얼마 때려 볼게요. 우세 속이긴 한데, 저거 그거 있어가지고. 저저저 무명거 있어가지고. 되게 단단할것 같아요. 이좀 맛이 안날것같아요 자, 저쪽에 어... 사실, 패머리 뭐 쳐야 나. 돼요, 원래는. 근데, 딜 맛을 안 보자고. 빡! 40만! <웃음> 야, 40만 정도면은, 이거보다 더쓸 필요는 없어. 40만 정도면, 진짜 웬만해는, 그냥 그러니까 죽는 거야. 진짜 되게 단단해도 죽는 거야, 그냥. 진짜 노치명에서 또? 그 치명 50% 올라가는데 왜 치명이 안 터지냐, 거 버그 아니야? 치명이 너무 안 터지는데, 50% 올라가는데. 근데 노치명 40만이면, 이거 되게 괜찮다. 그러니까 두 번째 턴에, 얘는 한 명을 죽여요. 첫번째 턴에 얘가 애를 치료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크고 근데 거기다 심지어 옆에 얼티 형님이랑 인간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무시무시한거지 뭔가 무시무시한거지 자 요거는 세개째째로 들어갑니다 우세속이다 빡. 싶구만 음 요즘 애들 치저가 100 이상이라서 치화가 50%가 해도 실상 치화가 5 0 보면 아좀 그럴 수 있네 아 요것도 이상한 보고 싶긴 한데 그러기에는 볼수 있겠다. 직은안 쓸게요. 직은안 쓰고, 세 개짜리로 한번 볼까? 아니면, 한, 한 번, 한번 넘길게. 한번 넘길게.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넘겨가지고. 야, 얘들아, 너, 너무 세게 하지 마봐. 살려... 어? 잠깐만! 아, 씨! 아하하! 아, 아이, 이거, 치기 쁘네 맛있는 거한볼수 있었는데. 근데 쟤한테도 역속이라 40만 정도 했을 것 같아. 오우 이 덱은 근데 단단하지 아무리 그래도 천사는 단단하다 그리고 36만 7천이라는 약간 템도 좀 괜찮은 탄탄하신 분이셔 이런 분들이 근데 이런 거 탄탄한 거 때릴 때도 확실히 요걸로 감염을 시켜 놓는 게 되게 마음이 좋아요 그냥 보통 이성직원을 여기서 던지고 싶진 않거든 어차피 해보, 회복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근데 아 감염시켜 놓으면 잠깐만 엄마가 풀수 있었나? 지한테 감염 걸리면 안 풀리지 않나? 힐이 안돼 있는데 푸는 건 푸나? 아, 어, 보자. 푸네. 아, 푸는 건 푸네. 힐이 안된다보지 풀긴 푸네. 풀었는데, 제가뭐휴를해봤자 지금 얼마나 한다고. 죽은 거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지기푸고한명더 지긴다. 한명더 노린다. 아, 아 근데 그거를 무명껄 받았네. 무명껄 받으면 안 죽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해볼게요. 자, 마력구 또 받았고, 자, 쾅트자프고 마력구 4개 상태에서 5개 때면서 빡! 21만! 무면버프 받은 애들, 천사댁에서 무면버프 받은 애들 때릴 때 느낌 알죠, 여러분? 안 죽어! 이거 안 죽었지. 그런 느낌이거든? 그거를 쇠를 트자프는데그죠그죠 저건 직원으로도 뚫기 힘든데,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네. 그 진짜, 저거 막 무면버프 받은 애는 함부로 찌르는 것도 아니야. 그게 패가아깝거든 하, <레시> 가방, <프러미닛> 한번 해주고요. 자, 이성으로 지깁시다. <목소리> 여기서 지고 1성 옆으로 한번 챙기게 하죠요 형님, 가능하시잖아요. 아, 이게 우리 형이다. <웃음> 저걸 죽여버리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예, 네, 지금 얼티밋 생철입니다. 얼티밋 생철이고, <목소리> 어, 사람이 있어. 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약간 내가 너무 자세가 좀 약간 이래서 <웃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